열심히 보고 그려도 왜 자꾸 틀릴까요 이론보다 감각을 써서 그리면 더 쉽게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만큼 실력도 빨리 늘고요 감각을 쓴다는 말은 미적 감각을 이용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뇌를 이용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뇌를 알고 다루면 형태를 안 틀리고 잘 그릴 수 있어요 기초생들이 안 틀리고 그리면 그게 곧잘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미적 감각과 뇌를 다루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은 물려받은 사람도 있지만 개발해가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좀 해보려고 아무리 열심히 보고 그래도 왜 그렇게 틀리는지 미술샘들은 언제나 관찰을 더잘 해보라고 하죠 나름 되게 열심히 보는 건데 눈이 빠질 때까지 보면 되긴 될까요 그게 참알수 없고 답답하죠 그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관찰을 잘안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걸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한 것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뇌죠 바로 이 뇌의 본능적인 작용 때문인데요 이 뇌를 통제해야만 틀리지 않고 그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뇌의 작용이 어떻게 그림 그리기를 방해하는지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 행동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컵 위를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래도 동그랗고 완전 동그랗죠 이렇게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물론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보더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보더라도 이 위가 동그랗다는 걸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죠 이 두뇌가 굉장히 천재적인 거예요 이런 멋진 천재적 두뇌를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행운이죠 빠른 판단력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무난하게 위험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, 그런데 이 능력이 그림을 그릴 때는 도움이 안 돼요 방해가 될 때가 많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컵을 보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타원으로 보이고 있는 이 원을 보고 실제로 여기다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랗게 그린다는 거예요 왜? 눈으로 보여지는 걸 뇌는 동그랗다고 판단하고 손은 뇌가 판단한 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,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잘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어색하게 느끼고 자꾸 동그랗게 동그랗게 더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여지는 거 보단 동그랗게 그려요 자 그러고서 옆에 커브 옆면도 그려주는데 자 여기에서 또 희한한 실수는 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했으면 아래도 동그란데 그럼 아래도 동그랗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틀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를 납작하게 한답니다 도대체 여기는 왜 납작하게 할까요 예측이 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카라도 이렇게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손잡이를 이렇게 그리겠죠 여기는 진짜로 왜 납작하게 했을까요 여기가 동그란데 밑에도 동그랗다는 걸 뇌에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뭔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는 동그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납작한 게 중요하죠 바닥에 돌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는 한꺼번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따르는 손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납작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동그랗다고 아무리 일러줘도 사람들은 납작하게 보인다고 착각을 해요 이 보세요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동그랗게 그죠? 그런데 납작하게 그립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안다고 조심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걸 그대로 손에 옮겨 그리도록 자꾸 시키면 돼요 얘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너 그대로 따라 그리면 돼 이렇게 시키면 돼요 나의 뇌고 나의 손이지만 나를 잘안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시키면 말잘 됐습니다 남의 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컵이 이렇게 보일 때는 납작하게 그 타원의 정도를 잘 지켜서 그리도록 하고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밑에를 할때 동그레 보인다면 제발 동그랗게 그리도록 시켜야 됩니다 동그랗게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그려진 컵은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적당한 타원이 그려지고 옆에 면 그려지고 밑에는 그만큼 동그랗게 비슷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조금 더 위에서 본다면 좀더 동그랄 수 있겠죠 인면이 그럼 그만큼 밑에도 또 동그래지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보고 열심히 보는데도 자꾸 틀리게 되는 이유가 재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이 천재적인 두뇌 때문에 일상을 또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본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기억되고 있는 것을 그린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따라 그리지 않는다 자 그림 그릴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그리더라도 전혀 위험한 게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담게 그리면 기분만 좋죠 그래서 손한테 그걸 잘 시켜야 됩니다 다른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인지하는 과 뇌가 판단하는 것 손이 행동하는 것의 원리들을 다시 한 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어, 예를 들어서 우리 눈 앞에 이렇게 생긴 육면체가 하나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자 손도 있을 텐데요 손에 연필을 쥐고 있어요 자, 눈으로 얘를 보고 뇌는 두 개의 뇌가 있습니다. 왼 뇌, 네, 오른 뇌. 네. 그랬을 때이 눈으로 본 것, 기타, 귀로 뜯는 것, 냄새로 맡는 것, 맛본 것, 또 만져본 것, 모든 것들이 감각이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의 모든 정보는 뇌로 바로 전달이 돼요. 아주 빠르게, 몇쪽 걸릴까요? 컴퓨터는 될 것도 아니에요. 이 뇌는 보자마자 바로 자동적인 판단을 해요. 아, 얘는 네모난 거구나.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. 이 위에 이 부분을 더 네모나게 그려요. 제대로 그렸다가도 자꾸 세웁니다. 그리고 옆면은 또 똑바로 그리겠죠. 밑에 어떻게 할까요? 아까 컵에서의 예를 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얘를 거의 납작하게 그려요. 어떤 분은 진짜로 쭉 핍니다. 자 이것도 와서 많이 본 그림이죠. 자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.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대로 이 마른모를 잘 그려주시고 밑에는 이것만큼 비슷하게 기울어지고 여기도 기울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돼야 이렇게 닮게 그려지는 거죠. 눈으로 본 거를 그대로 손이 그릴 수 있도록 뇌가 시켜야 돼요. 다시 결론만 얘기하면 눈과 손이 서로 뇌는 없지만 친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렇게. 시키는 건 나의 뇌가 시키면 돼요 눈 너는 그냥 열심히 봐 그러면 손 너는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뇌는 여러분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의지를 가지고 사고를 해서 시켜 주세 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게 됩니다